또 경기민요 멋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력자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는 이학수 차장님 김영미씨 오늘 모실게요. 경기민요 가겠습니다. 박수 세요 신이 오목나서 발병나다아 바라리오 아리안고개도넘어간다 멋지게 우리 경기민녀를 네, 명창을 알려주신 우리 박성은, 이양숙, 차정임, 김영민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